여다 엉뚱하게 엉뚱하게 엉뚱하게, 엉뚱하게, 엉뚱하게, 엉뚱하게 기 썼어요 직무유기 직무유기 안녕하세요 구라로 구루가 되는 그날까지 DBRTV 고구라의 뉴스 역주행 고승현입니다 오늘 그첫 시간이고요 옆에 누구시죠?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된다 일당백 마케터의 업무자동화를 쓰는 프레이전트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주행해서 볼그첫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이 2018년 11월 초에 나온 기사 하나인데요. 죄다 엉텅 기사 썼어요. 현대카드 구조조정 이렇게 딱 치면 기사가 이렇게 쭉 쏟아집니다. 이제 막 이런 초가 붙는 거예요. 현대카드 수수료 인해 압박에 구조조정 칼바람 이거 아닌데. 내용을 보면 이래요. 현대카드가 컨설팅을 글로벌 컨설팅사에 맡겼어요. 이제 현대카드 이제 400명 정도 인원을 감축하고 네. 150명을 새로 뽑는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음. 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거죠.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네, 예, 예, 하는데 이제 400명을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자르고 음, 음, 음. 150명을 뽑아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 기자들 이렇게 씁니다. 업계에서는 뭐 이를 두고 카드 수수료 인하의 여파로 매년 실적 뭐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신한, 삼성, KB모, 국민, 우리 뭐 하나카드 이런. 다섯 개 전업 카드, 전업 카드 사에 뭐, 뭐, 단기 수, 이런 이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기사 길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단독 기사하고 그 후속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은 수수료이나 그렇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구조조정이 <웃음> 있어야 될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행간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웃음> 그렇죠. 좀 보여서 조금 사람들이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원래 의미의 구조조정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웃음> 좀 들었었던.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400명을 자르면 잘랐지 150명을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이,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다는 게좀 재밌는 네, 거예요 400명을 자르고 150명을 채워야 된다 250명을 자르면 그러니까 되는데, 250명을 자르면 되는데 <웃음> 그러니까 다른 그 그러니까 현지 인력 중에서 누군가가 나가고 음음. 새로운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게이 기사가 갖고 있는 핵심인데 그렇죠. 그게 수수료랑 무슨 상관인가라고를 이현 씨가 뭐 구조 조정이 필요한 원인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음, 할수 있어요. 음, 음. 수수료나 뭐 whatever 뭐, 뭐, 뭐, 진짜. 이 포인트에서 기사님께서 음, 음. 광분하신 거죠.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네. 되게 잘 다뤄야 되는 기사인데 음. 너무 엉터리같이 짚었다. 전반적으로 음. 이제 화가 좀 났던 건데. 음. 그 기존의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음. 이제 영업 관리하고 뭐 마케팅하고 이런 분들을 음. 데이터 과학자 네. 빅데이터 분석 결, 그 분석가로 결그분석 네. 약간 대체해야 된다 그런 컨설팅 결과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는 화이트 칼라 음. 인력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음, 음. 채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팩트였었던 거죠 그렇죠. 현대카드에서 200명 현대캐피탈과 음. 현대커머셜에서 각각 100명을 감원하라고 했는데 네.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음. 내용을 쓰면서 현대카드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경영 방침 디지털 혁신이 되게 음. 중요한 거거든요 경영 바, 방침과 맞물려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네. 회사의 정체성을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기존 신용카드 업무가 아닌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뽑는 네. 디지털 전문 인력은 전통적인 카드 업무 등 기존 일반 직원보다 인건비가 두배가량 비싸다며 이게 팩트죠 네. 네. 150명을 충원하려면 최소 300명을 줄여야 비용을 맞출 수 있다 네. 근데 네. 두배만더 비싼 게 아니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0명을 자르고 150명을 채용을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로 퉁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웃음> 구조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수 그러니까 있는 죠 구조를 거죠. 조정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뭔가 경영위가 감원. 감원을 한다 음, 이게 게 아니라는 거죠, 거죠. 네. 네. 제가 안타까운 건이 이 기사는 좀더 커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파장이 있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영 환경의 변화, 신용카드 회사 업의 변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미래, 뭐 직업의 미래, 화이트 칼라, 뭐 소멸 뭐 이런 문제를 쫙 연결되는 굉장히 호환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음. 이제 우리가 입 아프게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시대를 맞이해서 <웃음>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금융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음, 음. 아주 현실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그냥 수수료 문제로 그냥 다 덮어버렸던 음, 음, 음, 음. 그런 이거라니까 이거. 그래, 그래서 저도 이거를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음, 음. 이미 그재밌는 거는 2018년 6월 달쯤에 인터뷰 기사가 먼저 좀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제 금융사가 아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이다 라고 카드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상을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사에 따르면 뭐라고 했었냐면 중국 카드사들의 예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카드사는 지금 이제 사용 동의가 되면 그 카드 내역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웃음> 어, 카드론 평균 금리가 18% 수준인데 휴대폰을 제출한 고객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제출한 고객들에 한해서는 촘촘하게 신용평가를 해서 평균 금리가 12%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카드 시장이 데이터 과학 기업으로서 변화할 때 필요한 어, 그런 방향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미 2018년 6월에 좀 천명한 사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 구조 조정을 봐야지 단순하게 정부 정책, 수수료 인하 이런 식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하여튼, 아, 그, 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 저 기사, 그 음. 기사들, 저렇게 묻힌 게, 이해. 그러니까 잘못 쓴건 오케이. 뭐, 또잘쓴 기사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 뭐, 단독 기사도 사실, 나름 내용적으로 잘 이렇게 뜯어보면 디테일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묻혀보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마음은 게, 잘못 썼어, 이걸 까야지, 이게 아니라, 어, 이거 묻히면 안 되는데, 저걸 기화로, 저런 저, 현대카드는 나름 이제 한국에서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딱 기점을 해서 막 경제신문부터 해서 뭐 메이저 종합지까지 굉장히 크게 좀 기획기사 쓰고 막 직업의 미래 네, 뭐 그렇지. 우리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음. 그 다음에 어떻게 고용 문제 이런 것도 쭉 풀어내고 고민 같이 하고 같이 토론해도 하고 뭐 이런 걸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게 왜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아쉬움이 아, 남는 기사였다 아. <웃음>